아치 적으로 바꾸는데, 누가 자꾸 우워 하는 소리 난다, 여기우워 하는구만. 누구야? 저전저 녀석 워 하는 동안 우리는 슬렌더 존 게임이다. 으악! 세우스. 세우다, 이 녀석. 뭐야? 난 눌리지도 않은 거 자꾸 되는데. 좋아, 가자 아, 난 한글 채팅 안깔아약 구름 내일에. 왜수동사치로 한글... 응. 깔기 고 어디 있어, 이 녀석. 약총 싸움이었다. 약 총게임인줄 알고 당연히 총게임 야미디 총싸움 게임 하하하 셀렌더 총게임이다 야오초 남았다 이 녀석 야 뭐야 오케이 위에 있는 저게 상당히 불안정하다. 어디 있어, 이 녀석? 쿠바요새라는걸 찾아봐. 쿠바요새 아, 그거 하고 나면 뭐 새로운 성유물이 열릴 거다. 구했다. 우기를 가장 좋은 이그니스로 바꿔 끼운 다음에 진입할 것이다. 와, 이름표 안 보이니까 더 무서운데? 이름표 안 보인다고 보이잖아 이 녀석 이름표를 본게 아니라 네. 난난 난 너를 네가 안 보인다 봤어. 난 니가 안보인 야. 그냥 네안 보이는 데서 쏘니 쏜... 니까안보이는이 그러니까 녀석 일로 누가... 와이 <웃음> 녀석 너도 너... 투하 하지만 금서 그는 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오, 호호, 이, 시공창에 빠졌다 이녀석. 아니 차라리 워에 빠진 야 시공창이다 나는 와나또나너 음. 장거리 저격으로 밖에 안 죽이고 난 너가 안보인다 그냥 안보이는소직이니까요 내가 렌더거리를 짧게 해놔서 그런가 일부러 으 아. 아 엄마 내 야, 시점을 야. 보면 렌더링 어나 렌더거리 4로 하고 있거든 그냥 그렇게까지 안볼다 하지만 니가 보이지 <웃음> 울타리 갇혔다. 아, 니는 어디 있는 줄 알겠다. 찾았나? 응. 움직이는 거. 찾았어. 맞싸움다 어, 아, 뒤로 가다니, 이 녀석. 자, 쓰지, 쓰지 마세요. 아, 지마 어, 안 맞지? 야야, 자꾸 툭툭 끊기다 잠깐만. 아야, 너무 툭툭 끊긴다. 나 설정 좀 하고 올게요. 툭툭 끊기. 테스트 메스는 뭐냐? 몰라. 아, 오케이. 아, 나 안기 싫다. 됐다. 형, 게임 끝났다. 됐다. 잠깐만. 나왜 이리 툭툭 야. 끊기지, 총 쏘는 거. 야, 다음, 한, 한 번만 들어봐봐. 총 쏘는 게 툭툭 끊긴다, 나. 음. 툭툭 끊긴다. 민맵 음, 때는... 레벨을 꺼볼. 민맵 레벨? 내가 꺼놨을걸, 기차로. 걸. 켜져 있으면 렉 걸린다. 야. 나 근데 왠지 몰라도 영어로 돼 있다. 한국어로 해놨는데, 한국어... 조금 기다리기... 윈멜레벨, 이거 언어잖아. 여기 왜 들어갔지? 잇장은 다 켜야 되고, 응, 뭐지, 이건? 야, 이상한.. 잠깐만 물이 수렁 거려 이거 야, 핵이 울었다 누가 자꾸 열심히 잠금 해지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 어,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걸 끄고 응? <웃음> <웃음> 오케이 하자 오케이 하자 잠깐만 나 렌.. 시아 8로 하자 합시다 이게 가능성이 없지만 나중에 내가 뭔 뭔데 했는지는 비밀로 할게 시점 아 헷갈린다 오케이 나진못먹아 뭐야 뭐아 어, 여기... 나는 찌리찌리 모드다 진짜 못리모 뭐, 모드. 블럭이 막 무지개와 같이 바뀐약락 찌리찌리 누가 찌리찌리 짜라짜 하는데 여기서 약. 오케이 뇨옹. 오케이 들어간다 과연 무지개 모드에서 이길 수있을까니나이 시점으로 해서 니네 지면 니네 그건 안된다 이길 수가 <웃음> 없다 <없다라면. 못 일래. 웃음> 절대 이... 고이지 않는 이상 뭐 하면 반전이라도 수... 해거 고이지 않는 이상 이길 수가 없다 열심히 고여야겠다 너이 녀석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웃음> 두 칸까지 점프되나? 오케이 되고 야 자식 너 여기 있지 어두칸 반까지 된네야 힘들어 아나 어, 색깔이 너무 변해서 눈이 어지러워 이 녀석 너일리로와 아니 세상에 나뭇잎 색깔이 변해 어나총너 너 어디있어 이 녀석 난 마구 싸대야지 점... 이거 같은데 총소리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디 있으니까나찾나다 no. no. no. 어디 가지? 길? No. 아 이번엔 이나엔나덩이 날라간 나와 나와 이와 나와 나보나겠다대나 아니 안 보인다 야아 오케이 <웃음> 걱정가 야. 야, 지금 으악 잠깐지오케잠일만육케이일올육가 위로 올라가 뭐 육지 위로 올라가 우리란 소리군 어디 있어? 이 녀석 어제너 물인 거 알고 있잖아. 이제 육지는 어디 갔지? 아니야, 여기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어뭐야 어디 시공창 들어갔다. 아, 이게 앞으로 이렇 왔다. 테란 썰린다. 약, 저거 굳이 자막 안 해도 됩니다. 약. 어, 자막, 대충 그린이어 썰리는, 약. 약, 테란. 약, 테란. 약, 로토스. 로토스? 아, 어? 프로토스다, 이 녀석. 약. 로투스가. 로투스다. 왜, 로투스 맛있잖아. 커피랑, 커피랑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그래. 아, 힘들어. 야, 나, 나도 어지러워. 너 어디야? 나도 평지에서 너찾아가던길래 나는. 이, 잠깐만, 니랑 나랑 근처인 거 같거든. 고탄 쏴볼게. 나니 봤다. 봤나? 응, 음, 근처 맞네. 어차피 나 이길 가망이없기 때문에 이걸로. 야. 어디야? 너이 자식 으악! 공토로 나와 공토야 아. 나아 공토가 이건가 분수대아 어? 뭐야? 내가 이겼는데 왜? 이게 아마 승자 판정에서 오류가 난것 같아 하지만 야. 넌 졌다 아니 내가 이겼.. 내가 승리다 안돼! 너 그렇게 정신 승리해도 소용없어 뭐라고? 정신이 승리라고 야! <웃음> 너이 녀석 갑자기, 음 심한 어? <웃음> 갑자기 심한 말을 하다니 어? 갑자기 심한 말을 하다니 이 녀석 좋아 다시 슬렌더 총 게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보였다이 녀석 근데 나무에 갇혔다 가자 아 이쪽 위치 안좋... 오늘의 목표 2시야로 1등 1점 따기 넌단 1점도 못 딴다 못딸것 같다 아, 뒤치기 하는 거 빼고는 못 딴다 아아 근데 이거 했는데 나한테, 나한테 죽으면 반성해야 된다 야. 아 괜찮다 저번에 그.. 동서대게임학과대결같지 많이 오케이 으약 질겜 오케이 응 질겜 빡겜 안한다 나는 귀찮아 오프링할때 빼곤 빡겜 안한다 이 녀석 약뭐월때왜 빡겜을 약 레벨 보라 해야돼서 랩작 해야돼서 그 랩작을 즐겁게 할수도 있잖아 안된다 야 레벨 8 만들어야 된다 빨리. 야아 너무 찾기 힘든데. 쟤 그거 하나 뭐내내 네, 네, 내면에 뭐뭐 있더라 까먹었다. 몰라 나공포타스 올래 공포타스는데 로터스나고 뭔가 저, 저 녀석들 소리 때문에 묻힌다 야. <웃음> 어 안보이는데 어어이거아 뭐야 이거 아 맞다 흰색깔 눈동인줄 알았더니 위더였다 못겠는데 나. 야 나도 나도 뭘 찾겠다. 대경이랑 니랑 하나가 된 거. 같아. 아, 힘들어. 오케이 위치 좀 뿌렸다. 어디 숨어있니? 아니어 어, 어, 어. 어, 뭐야 너너 너 근데 맞춰 맞았어. 야, 반성하세요. 야, 나도 나도 시야상태 개판이다. 나보안 났네. 난 조작감까지라 병신이다. 뭔데 화면 상하 반전이래? 어. 아 오케이 그렇게 나온다 그거지. 나 상하 반전으로 하고 있었다 계속. 오케이, 나도 한다. 그렇게 된 거. 근데, 공이 없다. 이번엔 내가 졌다 깔끔하게. 아... 이거, 아이, 근데 별로 없다. 별거 없다, 근데. 상하 반전도. 뭐, <웃음> 어, 별거 없어. 굉장히 별건데? 야, 아... <웃음> 굉장히 별건데? 아, 마우스 조작 한, 하나만 다른 거 빼고는 없다. 야, <웃음> 엄청나게 별거 <웃음> 근데도 맞췄잖아, 나. 맞춰본다. 이번엔 그냥 먼저 찾으면 거의 이긴다, 이거는. 아니야, 나 방향감각을 잃었어. 아버지, 이름표는 유리창이랑 헷갈린다. 난 세상이 돌아버릴까봐. 으아. 어디 있어, 이 녀석. 아, 나 에임 중앙 고정도 안 되는데. 중앙 고정? 아, 나 중앙 고정은 된다. 다행이다. 어, 뭐 작용 안 돼. <웃음> 촌스러워졌다. 촌스러워졌다. 촌스러워졌다. 촌스거워졌다촌스 있고 싶으니까 있겠죠? 약 서로 찾을 수 없는 지경이. 어디 있을까요? 너 어디야? 찾을 수 있긴 한건가? 응 음, 흠뭐 음, 자꾸 음. 끝날것같아자 남은시간 30초 저는 다리 아래에 있어요 난 다리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난다 뭐가 터지는 소리는 들리는데 뭔 소리지 나 꽃들 겁나 많은 꽃 고... 겁나 많아 자 이겼다 난 니를 못봤다 아 뒤쪽에 있었나보네 어 잠깐만 근데 왜야 이거 승자 어떻게 고쳐야될거 같은데 아이, 왜... 아무래도 어. 방탄사람이 승자가 안되나봐 안 그거 이름 순서일걸 이름 순서로 두번째놈이 승자다 아 마지막놈이 승자다 아니다 어제 니랑 덕구랑 음, 호이랑 아, 서로 그... 나올 때니 떴었다, 아이가 덕구만 뜬게 아니라. 아, 덕구 덮고, 덕구만 떴는데. 아, 니 응. 네, 떴다. 이름 순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애들이 된다. 아, 나는 그거 안 떴어. 그 내가 나한테 그렇게 아니고 플러그인 만든 사람한테. 야, 야 들어봐 이겨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기해 야, 또 화면 또또 또 화면 반전 할 거가. 몰라 그냥 하고있다 나는 계속 이약 다른걸로 바꿔보자 난 이걸 편하다 이제 야그길왜 편해 아 좋아 나도 나도 <웃음> 나도 엄청난걸 하나 찾았다 이건 뭐지 이건 물이 오줌색인데 와 뿌이에서 아무것도 안 이거 안돼 좋아 이거다 너너이거야 <웃음> 화면 반전급이 와 블럭이 안보인다 <웃음> 그게... 하나하나 블럭이 안보이는 지경인데 이거 하면 그냥 헷갈려서 못쏠것 같은데 나 아, 녹색 아... 이제 나 녹색밖에 없거든 <웃음> 나는 화면이 색깔이 다섯개라가지고 <웃음> 난녹색분이다 녹색뿐? 나 사람.. 나는. 사람 어떻게 발견하지? 이걸로 나는.. 나 아, 육지랑 물도 구.. 분이 안돼 녹시 그거니? TV같이 생긴거니? 어어 옛날 TV 에이 그걸 가지고 뭐 나는 옛날 아, TV인데 뭐가, 다섯 녹색, 색깔이 다섯 개라고 진짜 난, 아무것도.. 난 색깔 여섯 개라고 난 거기다 색깔 여섯 개라고 어 오케이 그걸 해본다 보여줄까? 이거, 이걸로 해봐. 색깔 여섯 개, 이거 찾아서 해봐. 네. 아, 이거 너무 헷갈려서. 그냥, 네가안 보인다, 이제. 찾으면. 끝나고 올려와. 어? 올렸다, 지금. 너, 색깔 TV 보고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아무것도 아니다. 얘는 그냥, <웃음> 색깔이 헷갈린다, 야. <웃음> 아니 아니 TV 말고 아예 응. 진짜 엄청 심한거 하나 있다 한번 서로 찍어서 보여줄래 나중에 으이 어. 녀석 나는 색깔이 니가 아, 알면 서 엄청난거 이거 어. 이거대로 나는 구별이 안된다 그냥 마구 나라고 쏴... 되겠나 뭐 마구 싸대야 된다 나는 그냥 으악 <웃음> 이 녀석 장님처럼 싸대는거에 맞아라 <웃음> 야, 장님 펀치다. 어, 뭐야? 저 소리 듣고 갑니다. 뭐야, 너 어디 있어? 이거, 야, 내가 안경 벗은 것만큼 심한데, 이거. 너무 흐려서. 나 자체 필터링 하고도 할수 있다. 와, 어, 하늘 겁나 깨진다. 색깔. 야, 뭐야, 너 어디 있어? <웃음> 아니나니나니방 갑자기 점프하는 거 보고 그쪽에나 장님처럼 쏴댔는데 맞았다. 약 <웃음> 장. 너 어디 있어 이녀석. 나왜이 녀석? 나왜 이점이지. 그러게. 약. <웃음> 너 언제 너너 너 언제 한번더 죽었니? 나나 몰라 나도. <웃음> 나딱한번 죽은 거 같은데. 가 움직이는데 내 눈덩인지 구별이 안 된다, 난 이제. 위더일걸. 일단 이걸로 저격 불가능. 아, 위더는 아니고, 땅, 땅바닥 쪽에 있다. 널 수도 있고, 내 눈덩일 수도 있고. 이제, 이제 니네 뒤통수랑 전포대랑 헷갈린다. g 지 자, 각자 색깔 찍어서 보내주자 나 보내놨다 야, 이거 <웃음> 무지개떡이다 이 녀석 <웃음> 강제 무지개가? 괜찮은데 이거 나는 아, 그거. 이 녀석. <웃음> 약 자강두천 있다. 아, 나 그거 뭔지 안다, 이거. 마구 반짝거리는 거, 마거가이가 녹색인데. 나 여기다 안경 복고 해볼게. 이거 그냥 녹색만 있다. 응. 어, 나 뭔지 안다. 그 녹색인데, 색조만 다른 거. 나 여기 다 안경 벗고 해볼게 아 겁나 헐게요 진짜 참고로 난 숫자도 안 보이니 그러면 야. 안경 벗고 해볼게 위에 있는 아, 그 시간이랑 스콘을 내가 알려줄게 어 위에 있는 그 보스칠 아빠 간신히 보인다 나나 나 네가 하는 화면에 다 안경 벗고 한다 이 녀석 이야 마이너스 0 3 7도의 난시다. 야, 이 모드로 하다가. 음. 아, 왜 옛날 사람들이 애들 TV 보지 못하게 하는지 알았다. 음. 이거, 이거, 한 3시간 보면 눈맛, 눈나 빠지겠다. 닌텐도도 이거, 이거,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게임기, 3D 게임기 만들었는데 문제, 아 아니, 닌텐도가 아니라 어떤 게임사에서. 문제는 빨간색이다. 약눈더 아프지. 녹색도 눈 아픈데. 괜찮다. 빨간색 보안떨어졌다 약색 빨간색. 뭐야? 그래도 녹색이 제일 낫다. 아 뭐야? 앞에서 니네 뛰어오는 줄 알았다. 아전봇대 나쁜 녀석 가루등이네 아 네가 날려가는 거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응 어? 뭐야 이거 아 분수네 아닌데 야 분수대랑 조각상이라 헷갈린다 야 이건 진짜 구라 아니다 <웃음> 내가 하는 말은 이제부터 변명이 아닌데 진짜 으악 <웃음> 어어 잠깐 화면 개 깨져 어! 뭘 하고 있는데 어... 아 아까 그 아까 순간적으로 화면 훅 깨져가지고 나 지금 화면이 반쯤 된것 같은 느낌 드는데. 야, 나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 야 이거, 하... <웃음> 이거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 야 잠깐만. 왜? 어? 아 깜짝이야. 나 네가 한거왜 화면 반전된 줄 알았다. 아 다행이다. 음, 결국 200초 동안 찾기 실패. 180초 가. 3분 20초 줄걸? 3분 20초라고? 응 지금 몇초 남았는데 4 초. 난 맞춘거 같은데 어 내가 너 때려서 야나왜 탈락이야 <웃음> 야 초록색 경마 하자 어? 초록색 경마 초록색 경마 오케이 <웃음> 야. 안경 안 끼고 할까? 아니, 안경 껴라. <웃음> 아, <웃음> 이거. <웃음> 야, 근데 초 초록... 경마로 하면 그냥 스페이스바 잘 누르면 이기는 거잖아. 그가 블럭 다 보이나?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중간에 구멍이랑 블럭이랑 핵도 서뭘까 그냥 1980년대 그거 하는 느낌이다. <웃음> 마리오 카트. 야. 야 야.. 순간순간순간 순간, 순간 말이 까매져가지고아 잠깐만 나 돌리는 거 까먹었다 망했다 졌다 이 정도면 야 F5 금지 나 F5 안한다 아나 이겼을 때도 F5 절.. 안 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지만 어제 일을 기억 못 한. 아 어제는 아마 에프. 다들 어, 다 했을. 아그저께 일을 기억 못 한다.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잠깐만. 아나아손님들다 졌다. 망했다. 빡 헬스 열심히 할 걸. 손가락은 괜찮다. 아야 나눈 야, 아프다. 아 그러니까 이거 초록색 하면 이게 눈 엄청 때린다니까. 아아아야 아. 야, 아. 이거 하지 말자. 아바 해봐, 이거 해봐봐. 나. 아나 아, 오른쪽 눈 망했다. 야 그냥 빨리 끝낼게. 아다 왔다. 지지. 아. 아. 아. 아. 오케이 야 빨리 야 빨리 원래대로 해. 어. 어 눈이야 야야 어. 야, 이거 그냥 뿌연 화면으로 해도 되나? 야안 <웃음> 됐나? 더 이상 눈을 해치지 마라 음... 너안 그래도 실력 별로잖아 실력이 별로가 실.. 실력이 별로가 어? 실력이 별로가 실력이 별로가 솔직히 둘다 별로긴 한데 야 여기 다 초록색 그냥 마스크 씌워봐봐 어눈 아파 그거였다 난으 들어오라 경마게임이다 나 배고프다 그리고 네스티브가 배고파한다 으배고프한칸야 그렇다면 빨리 시작할게 응. 배고픈 반칸 아 슈퍼 시크릿으로 한번 해보 해볼... 진짜를 찾아라 과연 슬렌더 찾자를할수 있을까? 어 뭐야? 아 이거 정상적이잖아 잠깐만 나 설정 중이디 웃기나 이 모드로 할래 잠깐만 아무리 봐도 충아리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너지, 이 녀석. 야, 야 아무리 봐도 이거 출발인데, 잠깐만. 때린다. 이거. 어, 아니, 잖다 어, 잠깐만, 야,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어? 한 놈만 돌아다니고, 지고안 들키기. 야. <웃음> 나도 이제 도가 텄구만 응? 야 잠깐만 연기 늘었는데 너? 그래? 어 찾기 정말 힘들어졌다 아나 가끔씩 막 누르다가 애들이 걸리더라 이렇게 하니까 막 누르면 안된다 안 5초동안 모습들 켜가지 응 대신 연기를 하면 안 좋은 점이 있다 응? 마우스를 잡고 있는 손에서 진난다으 <웃음> <으악>, 힘들어 <웃음> 한 번이라도 까딱거려라 아이씨 아니었어 고양인데 아니 아핑핑이 빨리 가으로 숨어 됐어 아 근데 하나 말해줄까? 어? 방금 네가 건드렸을 때나좀 가까웠다 야 그래서 빨리 숨은 거다 이거 아. 잘못 건드리면 빨리 인파, 인파로 인파 숨어야 돼 그렇지 야 뭐지? 아 근데 나뭐 잘못 찾겠는데. 건드려도 화면이 뿌얘가지고 네가 안 보인다 찾았다 찾았네 근데 잘못 건드려나 도 화면이 뿌얘가지고 못찾는다 왜 뿌옇모드라고 있냐 아니 그거 무지개 똥모드데 뿌옇다 그거 찾았다 잘 찾네 이제 나는 못찾는다 야 왜냐고 으악. 고개를 살짝 들고 있었거든 또 있는데 저 아니고 직선으로 가는데, 고개서.. 간혹 가다. 그래, 너! 난안 보인다, 야, 니가. <웃음> 난, 난 때리고 <웃음> 싶은데 따지네. 에임을 못 맞춘다. <웃음> 야, 야 원래 모드로 해보자, 이거는. 원래 모드로 해도 재밌겠다. 어. 아. 야. 너무 깊다. 야, 나, 나 배고파서 다친다. 야, 빨리 시작해 줄게. 아, 잠깐만. 같은 거두 번이다. 야 응 네. 아, 안녕하세요 근데 나 이거 어렵던데 <웃음> 나도 처음에 이렇게 어려웠다 어? 오케이 잘하노? 어, <웃음> 이거는 어거지로 찾은거다 초반에 니네 움직이는거 보다가 <웃음> 바뀌었을때 딱 때린거다 그냥 야나 근데 나 이거 손지 아파서 두판은 못하겠다 <웃음> <웃음> 우리 앞으로 맨날 이거 하죠 <웃음> 약간... 얘나 수전증 생겼지나 졌는데 이거 미세하게 보기가 떨릴거야 아이 음, 응. 12번 아이어나 I... oh. 지금 약간 그렇거든 어, 순간 들킬 뻔했어. 아, 야나 나 힘들다 너무. 아, 내고문에 살려줘. <웃음> 이제 보이지? 어. 어, <웃음> 어 오른쪽. <웃음> 아, 그거 뭐니? 이 게임 피지컬 게임. 으악. 야. 왜 <웃음> 뭐야? 나나렉 걸려서 애들이 다 멈췄다. 나 들긴 줄 아... 알았다. <웃음> 나 들긴. 근데 말이야. 너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웃음> 어, 나 지금 피지컬 떨어진 거 보이지? <웃음> 야나 그냥 어, 뭐야, 빨리 끝내줘 제발. 빨리. 야 애들이 한 번씩 가끔씩 멈추나? 그치? 그건 렉 같은데. 렉이냐고? 아렉 때문에 걸린 거 같아 자꾸네. 아 피지컬. 로지. 으 아니었다. 나얜것 같아. 으 아니었다. 그냥 아무나 막대야 이거야, 너왜 웅크려? 으악! 야 아. <웃음> 아, 잠깐만. 너, <웃음> 너 웅크려서 눌렀다. 걸렸다. 으악! <웃음> 다 <눌렀다>. 야. 이네, 이씨. 아, 마우스 <웃음> 아. 아, 방향 <웃음> 똑바로 맞춘는거 힘들어. 아.. 아 여기 덮고 있었으면 한 점수 7점 먹. 뭐. 덮고 차는 거 너무 쉬워가지고 야.. 야 빨리 빨리 섞여 난니안 네 보인다 야 <웃음> 뭐야. 도망간다. 너도 망가면 <웃음> 어. 봤는데. <웃음> 또모르 봤는데 빨리 도망갔다. 이 녀석. <웃음> 모르겠지. <웃음> 야. 피지컬 게임. 이제좀 할만하냐. <웃음> 야. 혼자도 피지컬. 어. 찾았거든. 찾았으니까 요아 <웃음> 몰라. 그냥 막 때려. 아, 뭐야. <웃음> 근데 내가 이긴다, 이 녀석. 으악! 아니, 이건 정신승리다. <웃음> 정신승리. 뭐라고? <웃음> 내 정신, 내 정신승리가 있나? 으악! <웃음> <웃음> 나버닝썬 가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야. 악 야, 야, 나 죽는다. 나밥좀 줘. 어. 320번을 주면 된다. 424번이다, 이 녀석. 으 <웃음> 안돼. 나 320번 주세요. 약 해밥사 먹고 싶다. 양고기. 약안 된다. 야, 나 하나만 더 주면 안 되나? 양고기가 그래. 60개 더. 어, 됐다. 6 0반개 더. 이제 뭘해 볼까요? <웃음> 경마. <약. 웃음> 경마 재밌는데, 야, 경마 재밌는데요. 슈퍼 시크릿 팅에서 야, F5 두번 누르기. 아니다 슈퍼시크릿 경고가 오케이 콜응 슈퍼시크릿에 F5 두번? 안됐네 안된다 아 F5는 안돼 응 F5하면 원래대로 들어온다야 F5 두번 경고할래? 아 그렇 콜 잠깐만 야 F5 두번 그래. 누른 상태에서 슈퍼시크릿 적용되나? 어 된다 야어 되나 거미눈으로 아까나 <웃음> 아니다 거미눈 쉽다 응 F5 두번 누른다면 슈퍼시크릿 해봐 응니 음. 원하는 걸로 오케이 야 거미눈 하자 아나 거미눈 너무 쉬워서 그거 한쪽만 쳐다보면 그래도 똑바로 돼있다 이거 아, 난 흐릿한 하겠다. 걸로 할게 색깔 어나 상압 아 좌우반 좌우반전도 완전히 바뀌는게 아니라가지고 슬렌더 오케이 슬렌더 말이다 난 네온 슬렌더 메인이 아니라 슬린더 말이다 으악. 으 와, 이거 개어렵겠는데요? 나가 <웃음> 땅바닥이 안 보일 <부을> 것 같아. <웃음> 야, 나도 안 보여? <웃음> 야, 찍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웃음> 야, 정말 찍어서 가야겠네. <웃음> 그리고 고개는 위로 까딱. 어서, 어어 으악! 떨어진다. <웃음> 이건 그냥 경기의 왕까지다. 이거 누구 하나가 성공하면 모두가 이긴 건데, 거의. <웃음> 야, 야, 너뭐 어려워, 게아 아, 천천히, 천천히. 나중에 좁은 길 나올 텐데, 큰일 났다. 어? 아, 문호크가 안 되구나, 이거. 힘들다 오나 떨어질 뻔했어 아내 떨어졌어 정말 아나내걸려아야내걸려서 아, 떨어졌다 안돼 <웃음> 안녕 너의 말이 따로가 아 됐다 그러게 내 키보드 소리 들리나 혹시 어 들린다 안돼 떨어진다 야개야 <웃음> <귀여워. 웃음> 그냥 F 두번 자체가 엄청 어려 <웃음> 절제가 안 된다야 나아아나 <웃음> 꺾었는데 아 말이 꺾을 걸 <웃음> 와, 어, 이번엔 많이 꺾어. 아, 렉 걸렸다. 와, 내렉 걸렸어, 사망. <웃음> 으 렉도 안 된다. 와, 대충 여기까지는 길을 외웠어. 오케이. 어? 저, 아, 달렸다가. 잠깐. 개 꺾어. 오케이. 솔지히 <웃음> 아니냐, 나는. 스페이스 바로 이긴다 이녀석 오케이 모르면 죽어라고 이제 모든 것을 알때까지 한다 으 <웃음> 리신이 아니오 이녀석 <웃음> <웃음> 아 네! 몰라 몰라서 죽었다 <웃음> <웃음> 몰라서 죽는다 이녀석 너너 <웃음> <웃음> 왓센지니 너 으악 <웃음> 으악 왓센지 대박 여기서 렉걸리지만 여기서 렉걸려도 죽었다고 악으 <웃음> 딴소리야 나 죽었다 <웃음> 나또와 센지 당했다 아 잠깐만 나 뭐했어 <웃음> 우와 센지 우와 센지 안돼! 가지마 <웃음> <웃음> 형나 망했어 나도 망했다 야나 야, 떨어지는 거 구경하다 나도 떨어졌다 <웃음> <웃음> 나또 떨어진다 아니 <웃음> 이거 세이브 1, 1포인트를 찍을 수있게 하자. 아, 안됐있다 이거 협동모드다 이제부터 아. <웃음> 오케이 인정 아, 협동모드다 나또 떨어진다 아, 누구 하나 성공할때까지 계속한다 <웃음> 어깨 <꽤> 어려워 <웃음> 나 믿지 어. 아, 좀 느리지만 안전빵이다 이게 느리고 떨어질 것 같은데? 약 아무 말도 안했다 어 여기.. 여기.. 여기가 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와나 순간 죽을 뻔했어 와나 죽었다 야. 빨리 일.. 일 찍어야 된다 야 이 앞에 세이브 1인는걸로 아는데? 세이브 1, 좁은 길 가다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하나 있잖아 아, 아, 렉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된거, 말후진이다 <웃음> 야! 이 전진보다 후진 더 <웃음> <저> 빨리 가겠다 <가게. 웃음> 이렇게 된거 후진이다 나 찍었어 으악! 잘했어 으악! 난 자꾸 떨어진다. 아나 매크로 좀 가, 받아 와오면 안 되나 힘들다 야. 너무. 아 중국에서 키보드 살 걸. 뭐라고 중국 키보드라고? <웃음> 거기 매크로도 넣어놨지 <넣어놔디. 웃음> 키보드. <웃음> 야, 야! 정품 매크로가 있다. 아 힘들어. <웃음> 아, 야 나도 힘들어 아니, 0에서 1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 후진으로 어, 가고 후진. 있나 니 혹시? 아니 전진 나 후진으로 가야겠는데 <웃음> 너 후진으로 가자 야, 정신 승리하는 건 보고 가 곧 보게 될것 같다. 어? 후진해 볼까 눈개뿔. 살려줘요. 야, 후진으로 간디나. <웃음> 네. <웃음> 오케이 인내심 <인니실> 게임이다. <웃음> 야 우리 벌써 6분이나 했다. 야. 자 정찰 한번 스케주고 아니 그러면 이 끝에 쯤에 있을 때 계속 서 있어 봐봐. 어, 몇 언제 분에 오나. 도착하는지 안 보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웃음> <웃음> 아 힘들어 난 중간에 한번 떨어지면 고통이다 나도 고통이야 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웃음> 난 옥차게 어 이다 나이스 <웃음> <웃음> 아, 아.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지 <웃음> 그니까. 몰라 후진 따윈 없다 앞으로. 간다 간다. 뭐야 아, 말 호공에 서 있네. 응? 음? 나? 나. 으악. 내말 호공에서 립린다시공이다이 아, 녀석 밑은. 엄청난 말인, 야, 나다 깼어. 오케이. 끝 보인다. <웃음> 야, 후진, 너 후진으로 하고 있냐? 응. 야. 많이 기다려야 될걸. 어, 야. 나 엔딩 바로 앞에. 와, 후진 4댁 걸려서 망할 뻔 했다. 아, 힘들다. 음. 케이 아니 렉 렉. 렉 걸린 거 이거 어떻게 와 떨어질 뻔했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빨리 간다. 아다 간다, 간다, 간다. 용량 용정설하나 간다, 간다, 간다. 메모리 할당량이 너무 낮게 돼있는이 너무 이게돼 있네. 메러다까이0 4 8 오케이. 2기가. 나, 진짜... 나 엄청 낮게 돼 있어. 그니까 메모리 할당량 설정 못하나, 이거? 나, 나 8기가 할당하고 싶은데. 나 처음 보는 구동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음, 아, 그거. I... 검색해보는 게 어때? 스파이 가시제. 검색 중? 너 올라면 좀 멀은 것 같으니까.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잘 가자. 가기 지금이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음. 마이 센서? 공독? Where are you? 락 센즈 락 센즈 덕구가 엄청 열심히 월을 하고 있는 거같 그러니까 나 저거 내일 아침에 깨야겠다 할일 없으니까 내 유일한 낙이었던 그게 아 나도 개, 개강 개 2주일 늦춰지면 그거 커버되는데? 헬스장 아렉좀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웃음> 왜? 오나렉 때문에 떨어져서 죽었어 헐 잠깐만 진짜 떨어져 죽었나? 어어 어, 떨어져서 죽었어 아니겠다 살짝 복근만 해주자 아니, xms xmx 응. 안된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 여기저기 검색하고 있다 렘할당이 512메가밖에 안 된다. 이런 루트 등기지 지금 멈췄다 오케이 아, 멈췄다. 지금 완전히 헐 야! 아. 접속 가 접속이 끊겼습니다 응? 어? 그렇네 됐다 다시 들어왔다 메모리 활동 어떻게 하지 마크 게임은 메모리 활동 못한 거 하는... 제대로 된게 없네 응. 마크는 메모리 할당 못 하나? 마크 게임 아, 마크랑 상관없다. 서버는 아, 이거 내거 게임 알았다. 좀 할당량 하려고 되면 지금 서버, 서버 상태가...